안 하고 그냥 땡으로 가는 건같겠어요 어, 좀, 이렇게, 이있 나비 날라와 들어왔다. 나비야, 날라가. 나비가 세 개, 느끼는 게고끼고 올라와요.